지난 이야기, 무중력 스카이 블록 세계에서 생존을 시작한 막동산. 그러나 반복된 실수로 1회차에만 오트, 2회차에서 연비가 연비 굴린 하면 스노우볼로 도항 루트를 달성하는데. 제제. 지금 봐도. 우리 기지 너무 깔끔하게 잘 만들었다 딱정돈되 그거봐 나 중력이 또 사라졌어 어 그러면 상자에 뭘 넣고 죽어 죽으란 말이 서운하게 들려? <웃음> 그럼 죽어야지 어떡해 지금 규칙을 안 지키고 있잖아 너가 규칙을 빨리 지켜야지 이 녀석 그걸로 끝이다 어이 어이 놓고 마르다 되지? 어. 아 됐다 근데 내가 생각이 나버렸다 그냥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가면 섬이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스카이블럭은 일단 저 사막섬으로 간 다음에 저기에서 좌우로 갔을 때 다른 섬이 있었어 여기서 나는 요쪽으로 뒤로 가고 너는 저쪽으로 뒤로 가봐 오케이 뒤만 보고 가는 거야? 음. 상자만 보고 가나요? 상자만 음. 딱 일직선으로 음. 예 분명해 바로 나온다 봐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잖아 임마 들어갈게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예. Yeah. 기가 막힌게 제가 아니고 사실은 시청자들이 기가 막힌건데 오늘은 사다리를 설치할겁니다 오. Oh. 시청자들이 사다리를 왜 설치 안하냐고 안걸려 죽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아니? 그러면은 케빈님 아이디어로 다시 바꿔줘 제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사다리를 설치하는 겁니다 어? 진짜? 똑형어떻 천재야? 기바라죠? 와기 수파라시 기바라시 어? 흑요석이 있네 이용문도 그럼 만들어 놓자 그러면은 아예 저기 몬스터 조금 위험한가? 잠깐만, 폭발하면 또 없어지고 이러니까 야 근데 그치? 우리 그러면은 다음번에 목탄 만들어서 횃불 설치해야겠다 여기 나무 쪽에는 몬스터 안나오게 맞지? 맞지 맞지 아 여기 뼈가루 이거 뼈다귀 있는데 한번 써볼까? 음. 어, 어. 거기 있어봐 어 맞다 언더스로우 하나가지고 가지, 하나 하나가지고? 음. 네 세개 3개. 최소한 세개는 줘야지 언더스로우 음. 나도 나도 나 뒤에 언더스로우로 줄게 어어 어, 어. 어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잠깐만 다 하기 전에 나도 두개 있거든 간다! 하나! 둘! 와우! 어? 됐 와우! 그거 밑동만 깔끔하게 따봐 음. 하나 둘 셋! 얘는 세계수다 좀 <웃음> 해봐 해봐 얘세개수가 잘한다 내가 욕해놨 아니 여기 왼쪽에는 이 나무는 왜 이렇게 다리가 얇아? 아 사람이네? 하씨 <웃음> <웃음> 연비다리 통나무다리 연비다리 무다리 이거 나 횃불부터 빨리 설치할게 이거 설치해야지 이제 어우 저기 왜 이렇게 뭐 많아 하늘에 또 있어 거미들이 기분 나쁘게 그냥 형잘봐 세계수 나온다 세계수 어야걔 지금 아홉 개 10개를 먹어 세개수야 이다 3개수 3개? 이게 지금 너무 조금 나오지 않았냐 방금? 저 나무를 처형해야된다 생각합니다 <웃음> 스켈레톤 잡아야되지? 근데 나 개피야 어떡해 우와 우와 야 레이저로 발사돼 화살 야 일직선으로 나가 화살이 어, 아. 제발 나이스 죽였다 나 바로 키울게 그냥 나 바로 잘 봐봐 나 바로 큰다 이거 우와 대박! 인천을? 나 이것도 바로 키울게 간다 간다 아한칸 키우... 뚫린 거 상관없어 뭐 뚫린 거뭐 위험한 것도 아니잖아 우리는 와세우 와우! 와우! 와우 저 어떻게 캐지? 저 어떻게 캐지? 저거 노답이네? 잠깐만 <웃음> 과유 불급 <웃음> <일단> 관우와 <웃음> 유비는 분리할때 급식을 먹었어요. <웃음> <웃음> 애초에 과부터 틀렸어. 고안. 고안. 고안. 그 고안은. 그. 그게, 그게 있어요. 그. 논란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어, 나, 나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어? <웃음> 안 간다. 사다리도 어, 올리시죠. 거기, 거기 들리 어, 많다. 이거 나무 농장에 사다리 세워야 돼, 무조건이야. 내가 사다리를 설치할게 조금만 기다려봐. 음... 어? 야, 야야 어? 어? 연비야, 그거 맞냐? 그거 어? 맞냐, 연비야? <웃음> <웃음> 어서오고 기다려. 내가 <웃음> <우리가> 사다리로 고조할게. <웃음> 아니, 그래. 아니, 아니 그걸로 하지 마. 굳이 무리하지 마. 내가 사다리 채우면 돼. 스물한 칸 정도면 될까 사다리? 아 충분하지, 충분하지. 다음에 조약돌. 여기 여기다 시. 하시... 안돼, 안돼. 사다리 타면 안돼. 사다리 타면 안돼. 왜 왜? 어어 어. 이게 뭔데? 막 된데? 조졌는데? <웃음> 야, 밑으로 <웃음> 내려간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웃음> 야, 밑으로 내려간 건 어떻게 해야 돼? <웃음> 야, 이건 또 변수인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방법 찾았어. 방법. 오케이, 오케이, 방법 찾았어. 오케이. 방법 찾았어. 봐 봐요. 어. <웃음> 아, 이거 근데 그러면 천장을 만들면 돼. 맞잖아. 음. 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잠아만안 되는 것 같아. 그냥 물로 가, 물로 가. 아, 내려, 물로 내려, 내려, 내려, 내려. 아니, 쉬프트가 안 눌려. 왜 사다리 안 잡음? 야, 사다리 설치하라고 답답해했던 사람들 반성해라. <목소리> 진짜 이거. 제작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다. 음, 보통 아니니까. 올라가는 거밖에 안 돼. 일방통행이구나. 잠깐만. 거기, 거기 아니. 안 돼. 안 돼. 뜨내 가지 마. <웃음> 아야, 이렇게, 리트를 한다고 또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량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게 이렇게, 이렇 안전 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어, 그래킬날 뻔했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아래로 보면서 가면. 지금, 야 안돼. 아니 치아라 누가자 했는데 나마크 <람> 거로 <arguable> 야, 사다리 조졌어 이거. 사다리 <.ishopsandra> 안돼. <놀람> 야, 이거 물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 나무 <놀람> 보트로 구할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오, 장. 어, 어야야야야야야물물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떻게 쓰야야 <웃음> 아니 옮겨 타면 되지 보트 보트 뭐 그래, 그래. 이렇게 어 보트 아니, 여기 보트 우리안돼 보트 보트 안다 어 안다 올래 더 설치한 더한칸더한칸더한칸더 다음 보트 또 보트 없어 음 아마 <웃음> 이거 안 닿냐 아니 소...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양동이에 걸리지 마지마 요걸 옆으로 내려봐 옆으로 어어 어, 그렇게 그거안 내려가 그 다음에 내가 여섯 개가 있거든. 어 됐다. 됐다. 비수리 됐다. 나는 일단 회수하고 맨 위에다 놓고 그렇지? 타고, 아, 타고, 아, 아, 타고 내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타고 수리야. 내리고. 타고 내리고. 난 타고 내리고 못 타다가 필요해. 어 뭐야 너어너 어, 너 뭐야? 왜 버그다. 낙사 됐어 너? 아니 여기 물물 타고 있는데. 어 그래? 어 그러네 저기 물 타고 있네. 오 먹었다 먹었다 됐다. 오 됐다 됐다 야 됐다. 아,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자 그러면은 지옥 포탈 문만 열게요. 오케이. 아 이거. 아 불이야. 시중... 아 누구 한 거야? 거에... 저기 저기 저기 안 됐네. 또 무시야. 살면 되지. 왔지 왔지. 아, 난 정말 이제 더 이상 피곤하고 싶지 않아. 뭐 용왕 업세트 일어나거나 뭐 그런 일이 생길 가능은 없겠지? 에. 절대 네버. 없지. 네버 어. 네버. 그래. 근데, 만약에, ever, ever. 만약에 딱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빈님제 바로. 야, 빈이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그래, 빈이 그렇게 한 사람 아니야? 남탓하고 막. 아니야? 막 어? 어? 안 그래. 캐빈이 그래? 빈이 항상 욕하고막 마음대로 하고 막 기분 나쁜 기분 나쁜 거 팍팍 내고 막 그런 사람 아니야? 맞아 혜빈이 무슨 인생 쓰레기 무슨 파탄자줄 알아? 그래 <웃음> 얼마나 지성인인데 그러면은 내가 해봐. 한번 이 상황에서 용암이 없어졌다 생각하고 얘기를 해볼 테니까 어 없어졌다 이렇게 해봐 없어졌어요 야 이씨 <웃음> <웃음> 어 됐다, 어, 됐다, 됐다 오케이 됐다. 됐다 갔다 와도 돼요? 예 가자 한번 보고 올게요 나 가자. 나무만 신고 바로 따라갈게 어? 얼음이 하나 더 있어 무한물. 엥? 이렇게 열린다고? 이 어, 이게 그러네. 얼음이 하나 무한물 가능이다 이러면. 이거 왜 세로로 돼 있냐 헉. 이게 이상하게. 문... 어? 어? 어? 아니야. 갈수 있어. 갈수 있어. 갈수 있어. 침착해. 침착해. 나 여기서 나갈래. 나 <웃음> 여기서 다, 나갈 거야. 다, <웃음> 다, 다 챙겨. 그거 챙겨. 일단 챙겨야지. 나... 이거부터 하는 거였네. 지옥을 먼저 왔어야 됐네. 음, 그러네. 아, 잘했다 근데 음, 일단 무한물만 저 위에 물캐 와서 해 놓을게. 그거 꼭 빗소리가 해야 되나 지금? 아왜 내가 할래 어 알았어 알았어 왜나못 믿어줘? 아니야 으가 클 났다 나 여기서 살게 으가야 <웃음> 연비야 너 너무 높아 <웃음> 연비 빚을게 너 지금 최고로 하이한 기분이야 그걸 어떻게 수습하라고 연어. 지금 거기를 연비야 내가 할게 너어떡하려 그러냐 이제 물이 얼어도 되잖아 이제는 아그지 어, 물이 얼어도 되지 어 되겠다 되겠어 어 조심해 여기다 물을 착 깔면은 시프트 바로 그렇지 어 됐다, 어. 됐다 이제 먹을 수 있겠다 야, 이거 남겨놓자 이건 남겨놔야지 이제 우리 어. 물의 왕국이 될 거야 그니까 <웃음> 누가 물바다를 이렇게 쉬... 야 이거 물바다 만들려면은 좀 1층은 좀 정돈을 해봐 그니까 <웃음> 이게 뭐야 지금 이게 <웃음> 아이 이 타워를 없애게 그러면. 야, 높이 올라갔다 엄청. 그렇지 그렇지 이제 구름에 싹 가려지고 이게 분위기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분위기 시장님. 아 따마, 야. 아. 근데 세계의 끝이 어렸는데. 어디야? 어, 여기 하늘섬 있는 거 같은데? 어? 어? 에이 어, 뻥. 어? 어. 어? 조졌다 얼었는 거 아니야? 조졌다쟤조졌다 <웃음> 야 야! 야 너가 양동이 갖고 있잖아 아 여기 오면은 줄수 있어 갖는 거리 같아. 같애 같애 갔어요 나 던져볼게 언더스로 언더스로 자,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촤는다 갖는다, 갖는다. 아니, 무조건 갖는다 갖는다 갖는다 하이씨 아니... <웃음> <웃음> <웃음> <야! 스칼라봉이>, 스키야 미카칼라고 <웃음> 이 스키야 진다. 스키야 잠깐, 잠깐만 있어봐. 만 있어봐. 잠깐만 있어봐. 있어봐. 터빈있어 작업대 있어 있어봐. 그래, 우있어있어 아, 그냥. 우만다가만있있어어만어만 <웃음> <웃음> 이거를 투디가 해야 되나 결국에 이거 내가 네. 올라가면서 먹으면서 아래로 뿌려야 될것 같은데 끝이 아니야? 어. 영동이를. 도... 도... 나야 도... 너. 도... 너가 우리의 희망이다. 힘이... 잠 <웃음> 뭐 다들 일단 내선까지만 올라와봐 투디야. 가보긴 할 텐데. 어어 어, 어. 여러분들 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혼자서 그냥 할거예요저아 어, 알았어. 투디야. 어떻게 해? 나 봐봐. 저기여 여기에. 여기에 지금 물량 동이가 있어 내가 지금 떠오르면서 저거를 먹으면서 큐를 눌러서 너한테 던지려고 하는 계획이거든 아래로 근데 어. 저 정도면은 으아저 음. 정도면은 뭐 그래서 이게 트로 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보트로? 나도 그계획이었어 나나가기 전까지 내가 설치한 데다가 호트를 설치하기만 하면 되는데 아여 나무 위에다가? 어 나무 위에다가 근데! 드디어! 드디어! 날라가 어 날라가 날라가 날라가 드디어! 어야 <웃음> 어, 거기다 보트를 설치해서 한 다음에 저기다 보트를 또 설치하면 되겠다 그치? 아, 어? 내리고 보트 설치 또 해! 보트 설치 어떻게 해 여기 윗면이 안 보이는데 어? 자 내가 던 개니! 던져 던져 던져 던져 아 잠깐만 자자자자자자자자아 잠깐만 나 상자 있는데 여기 닿냐? 어! 어! 어! 여기 다유유유 스마트 스마트 스마트 오다다다다다 나이스 오오오오고고 아 다들 잘하네 자 얘들아 여기 즐거웠다 여기 곡괭이 돌려 야이 나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알았 거기서 설식 좀더 해봐봐 빗소라 응? 내가 물양동이를 만들어서 방금처럼 던져주면 어떤데? 아 좋지 좋지 좋지 아, 위험해 위험해 케빈님이 하나하나 올라오잖아 <웃음> 위험해 저 사람 믿 아, 안돼 안 이거 생각해? 노답이야 안돼 이거 나빗소를 믿을래 자나 여기서 물 끊어 딱 말했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요딱 타오고, 타오고 오케이. u r e 오고 l k i n g about how you're talking about how you're talking about how you're talking about how y o 행연습 됐어 l k i n g about how you're talking a b o 부터 how you're talking 가자 <웃음> 이제. <웃음> 이... 물 끊어. <웃음> 끊으면은 진짜 사라지는 거야? 이거 근데 저거 작업해놓고 빗소라. 야그아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오내 하표. 우리 지금 이것만 한 다섯 번 반복한 거 같아. <웃음> 미친 작자들아. 이건 안 켜도 돼. 자차 내려가자. 간다, 미친, 와 이걸 해내네 이걸 해내. 이거이 바로 우리의 팀워크 아무리 못생겨도 그냥 내비 토야 <웃음> 이게 생긴건가 싶은데 그냥 둔다? 오케이 알겠지? 야 우리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 <웃음> <웃음> 진짜 진짜 내가 실성할뻔했어 야 이정도 기둥이면 진짜 만족하자 우리 진짜로 어 이거 더더 더 올라갈 일이 설마 생기겠어? 그래 이정도 기둥이면 만족 좀해 <웃음> 와 근데 진짜 지저분하다 이거 아이템 둥둥 떠 있는 거. <웃음> 어, 더러워. 하지만 이제 우리 어느 정도 높이든 올라가도 된다고. 어 맞아 그거는 인정. 오케이. 뭐 나름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게요. 결과만 좋으면 장땡이죠. <웃음> 맞아 맞아. <그래서> 무슨 <웃음> 결과가 있었지 저희? 물 타워가 생겼어. 오. 이제 진짜 깨는 법만 알면은 딱깰것 같은데? 끝이 아니야? 응. 선 발견이 근데 안되면 안되는데 선 발견 해야될텐데 이상하다 섬이 왜 안나올까요? 지옥에서라도 선 발견을 해야될텐데 지옥에서 한번 찾아볼게 나도 그러면 뭐야! 왜? 지옥이다! 어? 여기가 지옥이긴 해뭐 그, 그냥 지옥? 예. 어! 어? 야야 그럼 거기 나무도 있고 뭐..뭐..뭐 뭐, 뭐, 다 있잖아 나무 용암 몬스터들 다 있네 그러니까 야야 어느 방향 야 여기 나무 방향이다 이거 아까 트위가 어. 이렇게 왔어 그래 그래 그래 근데 어. 이거 마, 이, 여기 가도 되는 거겠지? <웃음> 이게 살짝 쎄한게요 예. 네. 청크를 새로 만들어지면서 생긴 그런 지옥이 아닐까라는 생각 잠깐 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옥문을 옮길 수만 있다면, 어? 탈출이네?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스카이 블럭에서? 오! 어? 지옥문을 어떻게 낼 건데? 그걸 이제 찾아야지. <웃음> 아 그러면 야 오버월드에서도 미친 듯이 걸어대면. 근데 지옥이랑 또 오버월드랑 그 거리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 어? 보인다 보여. 왔느냐. 이럴 수가 시면을 들여다보고 말았다. 옵시디언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났어. 어떻게? 금으로 거래를 하는 거야. 어우. 그래. 금, 또.. 금을 또 캐야 되고. 야 이제 여기서 무중력 생존기가 펼쳐지는 건가? 여기 온 김에 그래도. 어. 블레이즈 막대같은거라도 하나 해가야되는거 아닐까라고 하는순간에 바스티온 여기 바스티온이 반으로 잘려있는데 안갈죽어 근데 이거 여기서 금 어떻게 못빼가나어 그때가 좋았지 어쩔건데 니네가 너네가 뭘 할수있는데 거기서 상자가 근데 아래있고 막 위에있고 이러거든? 근데 지옥에서 아래로 가는 방법을 알아내야될거 같은데 한칸한 한 칸씩 보트에다가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 보트 계단. 그렇죠. 요 벽면에다가 보트 계단을 만들어. 그렇지. 그렇지. 그거다. 그거다. 찾았다. 빈틈의 실. 어요 지옥의 벽면에다가 보트 계단을 만들어. 음 안녕 돌아올게 지옥.